대저는네 네, 관련된 안녕 동투비요 시청자 구독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자동차의 옵션들은 운전자에게 편안함을 제공하기도 하지만 실제로 사용 빈도가 낮고 경우에 따라서는 필요가 없는 경우도 있어서 오히려 불편하고 차량의 가격만 높이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옵션 중에 하나가 바로 카고 스크린 또는 러기지 스크린으로 불리는 트렁크 덮개가 아닌가 싶은데요 이 카고 스크린의 본래 용도가 트렁크에 화물이나 짐들이 튕겨져 실내로 들어오는 것을 막고 2차 사고를 예방하기 위함과또 귀중품이 실렸을 때 외부로부터 확인을 할수 없고 가려져서 고난으로부터 보호될 수 있도록 한 것입니다. 하지만 거의 대부분의 운전자들이 이 카고 스크린을 잘 사용하지 않고 때로는 불편해 하기도 하는데요. 그래서 오늘 은 카고 스크린을 좀더 효율적으로 사용하는 방법과 또 원래의 용도와는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 있는 꿀팁 몇 가지를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동튜뷰와 함께 하겠습니다. 튜뷰 먼저 간단하게 효율적으로 사용하는 방법을 알려줄게. 첫 번째는 2열 시트 확장 방법으로 대부분 장거리 이동을 하게 될때 2열에 앉은 동승자들이 오랜 시간을 허리를 곧게 펴고 앉아있기에는 불편함이 있고 또 잠이라도 들게 되면 엉거주춤한 자세를 취하게 되는데 이럴 때는 트렁크의 안쪽을 살펴보면 카고 스크린이 끼워져 고정되어 있는 홈에 15cm 정도 뒤쪽으로 똑같은 홈이 더 있는데 카고 스크린을 뒤쪽 홈으로 이동시켜 고정을 시켜보면 보는 것처럼 시트의 뒷면과 카고 스크린의 지지대와의 사이에 여유 공간이 생기고 시트의 등받이를 더 뒤로 젖힐 수가 있어서 이열의 동승자가 좀더 편하게 기대 앉을 수가 있게 되는 거지. 두 번째는 카고 스크린의 보관 방법인데 큰 물건을 싣거나 또는 차박을 하기 위해 이열 시트를 접을 때 카고 스크린을 분리하게 되면 보관을 할 곳이 마땅하지 않은데 이럴 때 화물칸의 수납함을 열고 좌우측의 커버를 분리해 내면 안쪽 좌우측에 홈이 있고 카고 스크린을 홈에 맞춰 끼우고 양쪽 커버를 끼우고 다시 덮개를 닫아주면 깔끔하게 보관을 할 수가 있는 거야. 다음은 본래의 용도가 아닌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 있는 꿀팁 몇 가지를 알려줄게. 첫 번째는 차박을 할 경우 좀더 공간을 넓게 사용하는 방법으로 2열 시트를 모두 접고 누워보면 1열 시트 뒤로 공간이 비어있고 베개를 2열 헤드레스트 아래 놓고 눕게 되는데 발을 쭉 펴고 있기가 조금 불편하지. 이럴 때 카고 스크린을 이용하면 훨씬 공간을 넓게 이용할 수가 있는데 우선 2열에 모든 헤드레스트를 위로 당겨 놓은 상태에서 카고 스크린의 지지대 부분을 시트와 헤드레스트 연결 부위에 맞춰서 올리고 다시 모든 헤드레스트를 내 내려주면 단단하게 고정이 되고. 덮개를 위쪽으로 젖혀준 다음 일렬 시트를 뒤쪽으로 이동시켜 덮개의 끝부분에 맞춰주면 끝나는 거야. 이렇게 해놓으면 30cm 정도의 공간이 더 생기고 베개를 덮개 부분 위에 올려놓고 눕게 되면 발을 좀더 편하게 뻗을 수가 있게 되겠지. 두 번째는 빔 프로젝터 스크린으로 이용하는 방법인데 우선 카고 스크린을 분리해서 빼내고 카고 스크린 지지대의 양쪽 끝을 테일 게이트 쇼곱 쇼버 위쪽 홈에 끼워주고 스크린을 아래쪽으로 당겨서 S자 고리로 테일 게이트 스트라이크에 고정시키고 스크린에 흰 종이나 흰색 타올을 붙이거나 걸쳐놓은 다음 빔 프로젝터를 투사하게 되면 영화나 영상을 볼수 있는 스크린으로 이용할 수가 있는가? 이외에 자동차 고장이나 사고로 운행을 할수 없는 경우 스크린의 중앙에 삼각대를 설치하고 비상등을 함께 켜게 되면 좀더 시인성을 높여줄 수가 있게 되겠지? 또한 가지는 카고 스크린의 방향을 90도로 돌려서 고정을 시키고 스크린을 뒤로 당겨 펼쳐놓게 되면 세차 후 젖은 타올이나 워시미트 또는 여름철 피서지에 서 젖은 수영복 같은 것을 스크린 위에 올려 건조시킬 때 유용하고 혹시 급정거를 하더라도 스크린의 지지대가 물건들이 앞쪽으로 넘어오는 것을 막아줄 수 있게 되는 거야 시청자, 구독자 여러분 잘 보셨습니까? 자동차 옵션은 사용자에 따라 유용하게 사용될 수도 그렇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사용 방법을 잘 몰라 불편했던 것도 이처럼 다양한 용도로 사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보신 내용 참고하셨다가 유용하게 잘 사용해보십시오 감사합니다 저는 때가 네, 갈렌다 수고했어 동치비요